의왕시 소식을 1분 안에 전해드립니다. 8월 의왕시 1분 잡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와 김포의왕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지구 시즌3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의왕시만의 교육시스템 기대하세요. GTX 신호선 의왕 내 정찰을 위한 6개월간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기술 안정성과 경제성, 편의성까지 모두 유리한 의왕역 정차. 이대로 꾸고싱! 주민 제안 사업의 방향성 검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의왕시, 예스의왕 yes, 맞죠? 의왕시 소식을 빠르고 임팩트 있게 의왕시 1분 짜뉴스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